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 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 오늘은 허쉬 초콜릿 드링크 오리지널과 쿠키크림을 마셔볼건데요 허쉬는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로 1894년 말튼 스네이블리 허쉬가허쉬 허시 초콜릿 커퍼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회사로 원래는 밀크캐러멜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허쉬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사촌 프랭크 스네이블리와 함께 참가했는데, 한 독일 회사가 초콜릿 제조 시연을 했는데, 허쉬는 이것이야말로 캔디 제조의 미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초콜릿 생산 설비를 모두 사서 랭커스터로 신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의 테러멜 공장 동쪽 부속 건물에 설치해 초콜릿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허쉬는 처음에는 캐러멜의 향과 코팅을 위한 달콤한 초콜릿과 코코아를 생산하다가 남은 제품을 다른 제과 공장에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허쉬 초콜릿의 첫 매출은 1895년 4월 17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허쉬는 달콤한 초콜릿으로 만든 100가지 신제품을 열심히 팔면서도 밀크 초콜릿 제조법을 완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2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밀 초콜릿 제조법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1900년에 허쉬 초콜릿 바 1907년에는 키세스 초콜릿이 각각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쉬 초콜릿 드링크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첫! 정말 달달함의 끝판왕인 초코우유였어요. 완전 달달하면서 힘이 솟아나는 그런 조합이었고요.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10점이었어요. 평소에 초코우유를 좋아했는데 정말 맛있었던 조합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